뭐 어디 부딪힐 일이 없어? 이렇게 막 벗는데 얼굴 얼굴 가까이 보여주세요 어찌 얼굴 봐요? 어떻게 어디다 부딪힌 거야? 부딪혀가지고 지금 얼굴 벗어요 아... 어떻게 딱 봐도 벗다 왼쪽이 아휴 어, 어떻게 들어봐 얼굴 들어봐 어, 어떡해. 아 진짜. 어, 벗어. 아, 뼈 부러진 건 아니겠죠? 코뼈? 아니야, 코는 아닌데. 입이 <웃음> 다 살펴봤지, 근데. 입, 입이 이상한가 봐, 어떡해. 여보, 입이 이상한가 봐. 아. 어? 그러니까, 몇분안 됐어. 아, 그럴 수도 있어? 벌레에 쏘이면? 어, 뭐, 벌레? 아이고, 뭐지? 아이고, 얼굴 주는 게 너무 잘 보여, 어떡해. 좀더 보는 거 아닌가요? 진짜 뭔 벌레한테 물린 거면은 아, 벌레 으어 되게 큰거 아! 내가 손으로 이렇게 벌레가 하나 있는데 잘안 죽더라고 불에 쏘는 벌레였나 봐. <웃음> 어완 그래 그거 그 쏘는 벌레 같았어. <웃음> 쏘는 벌레한테 쏘였나? 봐? 제대로 봐봐요. 잘 봐봐요. 나 어디 부딪칠 일이 없어. 이렇게 봐. 걷는데 얼굴 얼굴 가까이 보여주세요. 체리가 이쪽에 나와있고 모찌가저쪽 안에 있었거든? 어 어떻게 너 쏘였나 보다 봐봐 언니 봐봐 근데 한 번에 안 죽더라고 얘가 그래 그래 그냥 나는 쏘는 건지 모르고 쏘는 벌레한테 쏘인 거야? 그런 거야? 어구 오늘 멋지, 멋지야. 원래 같은 거 물리는 거 같기도 해. 아까 주동아리로 다뭘 자꾸 물고 막. 응, 확실히 팍 보다. 여기, 여기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체린 여기 나와있고 혼자 들어가 있더니 음. 안 나와 봐봐요 아, 그래서 왜 그러는 것 같더니 벌레가 이만해 그래서 내 손으로 눌렀는데 에이, 한 번에 안 죽더라고 아, 얘봐 여기 쌌던 데는 후비더가안 가고 여기다 안 된다 세게 세게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갈아줘야 돼다또 어, 하는 거봐 진짜 눈 봐봐 나도 이거 만졌더니 그러니까, 약간 그러는데 부... 기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? 어. 나 여기는... <웃음> 뭐 어어떻게 옆에서 보니까 더가만이다 시. 뭐어떻게 아이고 그래서... 그래서 이 봐요... 원래... 봐봐. <웃음> 아 조금 낮았다 아까보다 오히려... 아 낮았어 맞지? 확실히 쏘인 거 맞지? 어 맞아 낮았어 아까보다 아니야 좀더 부은 거 어, 같아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낮았어 아까보다 확실히 낮았어 낮았어 낮았어 아까 처음보다 어거봐 벌레 쏘였어 어. 어, 뭐 어디 어 부딪혔으면 그렇게 부불 수가 없어 어. 여봐 어, 좀 낮았지? 나 아까 머리확 부었었는데 그만 어. 낮았잖아 에휴. 그 벌레를 왜 자꾸 물어 벌레 방레를 어떻게 해야 돼? 뭐 아유. 집에 들어온 벌레를 다 어떻게 해? 그러니까 여기 시골이라 더 없었대요 Yeah, yeah.